지금 아 <웃음> 지금이 아닌가? 어? 아니, <웃음> 아, 맞다. 이거 뭐 가져오라고 하던데. 여기서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였나? 한재물의길 화터풀 한쪽에 회생의 교회라는 화터풀이 있다고요? 근데 나 여기 다 돌아다니지 않았나? 어? 잠깐만. 응? 아, 야. 진짜 <웃음> 이거 참 항상 새롭구만 진짜 아 근데 얘네들은 출혈 안 통할텐데 나랑 상극이네 이거 뭐야 쇼컷 아예 막아놨네 이걸 시면이라고 하던가 내 고향 같군 아 너무 어둡긴 하다 이게 잠깐 근데 원일인데 여기서 안개가 나온다고? 뭐지? 불안한데? <웃음> 어이, 뭐야 어 뭐야 뭐야 아예 바꿨잖아 이거 출혈도 안 걸리잖아 이거 어어 뭐야 이거? 잠깐만, 저거 니토 니토잖아, 저 니토 기술이잖아. 니토 기술이잖아. 자 이게. <웃음> 와, 아니 잠깐만. 아직 한발 남았다. 아이. <웃음> 아 미쳤네. 아나 이거 없네. 아, 아오 이거 너무 빠르다 진짜. 지금 아. <웃음> <웃음> 지금이 아닌가? <웃음> 와 이거는 아왜왜왜못 피하지 왜? 왜못 피하는거지? 아우와씨 어렵네 아 <웃음> 아이 흑기사나 뭐 뭐야 저거? <웃음> 좋았어 어? 뭐야 뭔가.. 뭔가 필요한가? 불을 끄래요? 근데 저기 위에도 있지 않았나? 그 석궁 있었던 자리? 어 뭐야 아니! 양머리 대면 여기 왜 있어? 취업했네 여기로 <웃음> 아 취업했네 진짜 이게 쌍대건 모션 덕분에 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DLC까지 허투루 쓰지 않았네 이 제작자는 그럴듯하다 확실히 그럴듯해 어? 아니 씨 <웃음> 들어오자마자 어? Like 아이 잠깐 아, 얜또 뭐야? 들어오자마자 뭐야, 이거? 아!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원래 이런 곳이야, 이거는. 원래 이런 곳이야. 심지어 맹독이네, 이거. 죽으라고 만든 거네, 이거 진짜. 얘는... 그대로를 하나? 에? 꽃게? 양념게장? 아니, 여기서 꽃게가? 뭔가 있다. 얘가 여기 있네. 안녕? 야, 너는... 넌 강희동 그대로구나. 강희동 그대로네. 어, 화똥. 평가 뭐 허터풀? 왜? 매복이 있는 것 같군. 조심하는 게 좋겠어. 일단 의심하게 됩니다. 헛터풀 있으면은 뭔가 벌어진다는 거야. 일단 의심을 해. 왜 허터풀이지? <웃음> 이건 뭔가 클리셰랄까? 자 노왕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 빨라졌어요 많이 많이 빨라졌어. 한국인을 위한 속도인가? 예 <웃음> 뭐야? 한국인을 위한 속도인가 이거는? 어 뭐야? 아왜 갑자기? 이 임마 아저 폭발에 갑자기 띄어는거아저 버거요 그냥? 아 그냥 중소한거야? 어떻게 된게 모두도 똑같냐? 중소되는거 아 근데 뭐가 있길래 이렇게 꼭꼭 숨겨놨.. 꼭꼭 숨길만 하고요. 지떼 하나 정도 이렇게 고생한거면은 뭐음 고생할만하고 근데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거는 기존 또 원이랑 블러더버이랑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진짜 진행 방식이 진짜 이래요 웨스트 스프는 국룰이지 형아 근데 이게 끝이야? 뭐 없나? 아까져봐 아 이거 반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아까져 이거 뭐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어? 와우 되게 고급스러워졌네야 여기 다시 해보니까 배경이 괜찮네 진짜 위에 차요 생각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망자 파티 때문에 이게 설치를 하고 막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 앞에 모비 있네 펄리반 어디로 어디로 갔나? 다른데 이거? 설리반 어디 갔나보다. 위치 바꿨나? 집 비우고 어디 갔네. 어 뭐야? 오! 잠깐 왜 이렇게 아파? 저게 빈 마법이었어? 세긴 세구나 확실히. 아! 자 엘드리치가. 오! 그럴 때때 그럴 때. 오! 했는데? 난 받은 만큼 돌려받는거 피내놔 <웃음> 아좋고요 어? <웃음> 으응? 아, 음, 음, <웃음> 뒤에서, 아예 뒤에서 누군가 민것 같아요. 음. <웃음>